자, 잘 하네. 이 친구, 잘 하네요. 자, 엎드려. 아 기대나요? 와! 명치 쳤죠? 수고하 너희들 특, 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. 짜잔, 눈눈이었습니다. 안녕! 와! 요구님이 이걸, 요구님! 요군님은제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 영등으로 제피랑 알렉 뽑으면 킬각이거든? 제피랑 알렉 뽑으면 3분의...5분의 2킬각 근데 0글로0글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? 5분의 1. 아 해냈다 해냈다!! 내가 해냈다 위장어요 빨리 30대와 30대 3 0마 30대 더살립 30대 뎀손대 30대 이지만3대방이대3더대거로워3뉴대윙 말고 30대 3 너 못뽑았냐? 너 칼렉뽑았지 너 이코 칼렉이냐? u 저스 크라이스트 멘탈 회복 특집 이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! 불기둥, 면역임 냉돌 아, 하지마아 불기둥 없을듯 교묘한 용기병 가운데다가 샥. 설마 이게 뽑으면서 흑기사가 나와서 썬다? 그럼 이건 게임 아니야 미쳤나봐 진짜 야야 미쳤나봐 야, 야 미쳤나봐 미쳤나 아 진짜 나는 진짜 나, 아 이렇게만 하고 다음선은 이거랑 영능 동전하자 이거 안잡히거든 두개 써야 돼, 타올라면. 버리고, 버리고, 오케이. 한번더 버리고, 오케이. 난... 왜또 나와? 버리고 버리고 버리 야씨 오 탁하다. 놀놀아볼까운것 뒤덮는 라운것 같아. 라지것군이곧 도착한다. 멜리라라 안 나온 줄 알았네. 와우! 씨앗 음. <웃음> <지압> 뿌리기. 사. 음. 에메리스를 <웃음> <웃음>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는데 뭐 보고 싶어요? 웅장해지고 싶어? 이거 쓰면은 얘가 1 6이니까48뎀미네 어쨌든 뭐 하나는 해야 돼. 그게다 하면 좋긴 한더 좋긴 한데 와, 세다. <웃음> 간다! 다시 일발 장전 준비된 사로부터! 사격! 2시의사, 선생님! 탄피가 없습니다. 다 토배 결정 나왔어. 자넬로 그렁서 법자. 많아요. 개 많아요. 대박! 와 대박! 도발용 하면 박 대박! 대박! 것같대 너무 박대 이게 박 대박! 대박! 대박! 아박 대박! 대박! 대 더 막아봐, 더더 더 막아봐. 아왜왜왜왜왜이 날까 왜? 왜, 왜, 왜, 왜, 왜, 왜, 나가 왜.